사이버링크 한국의 홍순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솔루션은 FaceMe라고 명명된 사이버링크의 얼굴 인식 솔루션 엔진입니다. 앞서 어드벤텍에서 소개해 주셨듯이 어드벤텍의 하드웨어에 그 인티그레이션된 얼굴 인식 솔루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yberlink는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얼굴인식 쪽의 솔루션 이름을 FaceMe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 Cyberlink가 제공하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AI Facial Recognition Engine입니다 SDK 형식의 엔진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yberlink는 실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글로벌 탑클래스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이고 그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얼굴 인식 솔루션, 그 사이버링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로서 이번 그 사실 한약 2년 전쯤 발표된 AI 기반의 그 SDK 기반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얼굴 인식은 그 아주 높은 정확도를 보여줘야 하고 지금 현재 사이버링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약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IoT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얘가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하드웨어의 스펙 그리고 모든 OS를 크로스로 지원해야만 이 얼굴 인식이 엣지 IoT 기반에서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ace Recognition 얼굴 인식을 이야기할 때그 척도가 되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NIST라는 기관에서 매 분기 그 글로벌 약 200여 업체의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그 랭킹을 매 분기 발표하게 됩니다. NIST는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라는 미국의 한 기관이고요. 거기서 Face r e c o n 테 i 트 t i o n Bender Test라는 그 항목을 만들고 거기서 매 분기 각 벤더의 랭킹을 매기고 있습니다 벤더 테스트에는 사실 여러 분야가 있어요 비자 항목이 있고 비자 보더 그리고 와일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정면 얼굴과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의 측정된 얼굴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이버링크는 현재 5월 22일날 발표된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로 16위의 랭킹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 벤더를 제외한다면 글로벌로 현재 5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밴드를 제외하는 이유는 약간 그 보안의 이슈라거나, 그러니까 좀 국내 사정에, 그러니까 글로벌 사정과 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중국과 러시아 솔루션을 약 제외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페이스미가 가지고 있는 퓨처들을 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안면인식 솔루션의 모든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퓨처이긴 합니다. 당연히 얼굴을 디텍션하고 페이스 디텍션을 통해서 페이스 익스트랙션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매치를 통해서 레코니션 하게 됩니다. 또한 사이버링크가 제공하는 그또 다른 기능이 이미지 프리 프로세싱입니다. 이미지 프로 프로세싱은 사이버링크 원래 그 단연간 20년이 넘도록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이버링크만의 기술로 미리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그 퀄리티를 올리고 그 저, 보다 더 정확하게 얼굴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능으로 하나가 안티 스푸핑입니다. 안티 스푸핑은 보다 높은 차원의 보안이 요구되어지는 곳에서 그 어서리티를 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기술인데 즉 리얼 진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동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페이크된 사진이겠죠 그걸 이용했을 때 그걸 페일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사실 얼마 안 됐는데 6월달 바로 이번 달에 런칭 예정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코비드 i d 1 9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언택트뿐 아니라 마스크 그리고 뭐열 화상 카메라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얼굴 인식 피처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이버링크가 그 소개한, 개발한 기능 중에 하나가 메디컬 마스크 디텍션 그리고 리커그니션입니다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리고 또한 마스크를 썼어도 얼굴을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스크를 쓴 사람이 체온이 몇 도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패스 미의 기능들을 간단한 동영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스를 디텍션하고 인롤먼트를 직접 할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성별 그리고 나이, 그리고 이모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방문을 했을 때는 저렇게 같은 사람이 여덟 번, 아홉 번 방문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ce Attribute, Angry, Happy 이런 모드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a n t i s 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예그 보안 쪽에 굉장히 중요한 피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것처럼 사진 또는 녹화된 동영상은 그 페일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D 카메라를 이용했을 때 가장 정확합니다. 3D 카메라를 이용했을 때는 100%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2D 카메라에서도 이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D 카메라에서도 AI를 통해서 스푸핑을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페이스미그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뱅킹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뱅킹의 경우에 굉장히 높은 차원의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티스푸핑이 꼭 필요한 피수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을 댔을 때는 스푸핑이라고 표시를 하고 빼일 처리를 하게 되고 동영상 마찬가지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2D 케이스에는 이제 폰을 가장 모바일 폰이 대표이라고할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앱스가 없어도 비디오와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최근 코비드 19과 함께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마스크 그리고 마스크를 썼을 때그 사람을 인지하는 기술 또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이버닉가 최근에 마스크를 디텍션하는 기능 그리고 마스크를 썼을 때 페이스 리커 n 을할수 있는 기능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에 인티그레이션하는 피처를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마스크를. 그 정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네, 매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도 가능하고요. 네, 다양한 인종의 경우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다, 다양한 형, 형태의 마스크도 역시 확인이 가능하고요. 스티븐이라는 이 친구가 마스크를 하지 않았을 때 얼굴 인식하고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하였어도 동일 인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 이전에 통상적으로 약 20% 정도밖에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마스크를 하게 되면 여기 현재는 100% 인지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일 경우에 마스크를 디텍션하고 그 사람을 인지하고 그 사람의 온도를 체크하는 사실 오늘 포럼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IoT 그리고 얼굴 인식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인식 피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엣지 디바이스가 모두 다 다양한 형식의 하드웨어 포맷을 가지고 있고 OS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것을 전부 다 지원해야만 얼굴인식 엔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페이스미가 그 모든 걸 이미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D 바이스는 인베디디 시스템부터 모바일 디바이스, 키오스크, 사이니지, 도어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OS는 윈도우부터 iOS까지. 또한 그 학습 엔진이죠. 학습 엔진은 오픈비너부터 텐서플로우, 그리고 CPU, GPU, 오늘 또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VPU까지 사이버링크 페이스미 있는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드네텍과는 사이버링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둘다 동의 헤드쿼터가 대만에 있기도 하고 굉장히 오랜 시절 전략적 파트너로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드밴틱의 AI 박스, 모비디우스를 이용한 AI 박스 출시와 더불어서 거기에 Face View라고 표현되는 얼굴인식 어플리케이션 거기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엔진이 사이버링크의 FaceMe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아키텍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FaceMe SDK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프리프로세싱, 안티스 s 핑 디텍션, 익스트랙션, 레코그니션 그리고 일대일매치 그리고 일대일매치까지 모두 다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스뷰가 동일한 기능으로서 그 동일한 한능을을포포하하있있이이렇보시시면될것습습다페 페이스미 페이스미는 그 세 가지의 다른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울트라하이, 베리하이, 하이프리시즌 이렇게 세 가지 모,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하드웨어마다 스펙이 다르고 또 어떤 사용성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입니다. 얼굴 인식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하는 곳이 있는가 반면 굉장히 낮은 그 하드웨어 스펙, 뭐 엣지 디바이스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도 도어 액세스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순수 엣지에서 낮은 파워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정확도를 낮추는 대신 서포트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울트라하이, 베리하이, 하이프리시 모델 세 가지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IoT 디바이스에는 베리하이 모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AI 학습 엔진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아 사이버링크는 사실 어드벤텍과 전략적 파트너이지만 이전에는 이미 인텔과 굉장히 오랜 세월 절,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사이버링크는 그 자체 코덱 엔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과거에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그 플레이백하거나 에디팅을 하거나 버닝을 할때 모두 인텔과 협업을 통해서 인텔 베이스에서 인텔의 가장 옵티마이즈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파트너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I 쪽으로 넘어오고 Fast Recognition Feature를 개발하면서 당연히 인텔의 학습엔진 오픈비누 를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이버링크 내부 테스트에서 Core i7을 사용했을 때 오픈비누 를 사용했을 때 실제 약 5.4배 정도의 퍼포먼스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비디우스 역시 인텔 플랫폼 그러니까 모비디우스 vpu 말씀하신 것처럼 비디오, 비전 디오비 프로세싱 유닛인데 이 모비디우스에도 가장 최적화 되어 있고 오픈비노에도 가장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하드웨어 시스템에서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딥러닝을 수행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얼굴 인식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비디우스 디바이스가 사용된 인텔의 류럴 컴퓨 u 스틱 그리고 어드벤텍의 에어백 아니 AO 드벤텍 베가 3 4 0 같은 모델에 1 0 사용이 됐고 이0에서 테스트가 0어서 실제 약1 7배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c p 1 사용량은 약7 0 넘게 세이브 하고 있습니 c 또 다른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예, 보신 것처럼 프로세스 타임은 약 17.4배 그리고 CPU 사용량은 약 72%가 덜 사용하게 된다. 모비디우스와 함께 사용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드벤텍에서 개발하고 출시한 어드벤텍의 AI 박스 모비디우스를 사용한 AI 박스에서 페이스미가 가장 최적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 페이스미 엔진을 어드벤텍이 페이스 뷰라 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그각 거래처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멀티풀 모비디우스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세트가 박스 하드웨어 AI 박스에는 한 개뿐 아닌 여러 가지 모비디우스 VP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4개를 썼을 때, 8개를 썼을 때, 각각 스피드가 3.6배, 약 6배 정도 빨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비디우스에서, 멀티플 모비디우스를 썼을 때, 멀티 채널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라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즉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IP캠에서 들어오는 비디오 스트림을 하나의 AI 박스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IP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해야 되, 여러 대 설치했을 경우에 그 여러 대의 AI 박스를 사용해야 한다면 굉장히 비용 면에서 그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저기 여러 대의 모비디우스 VPU만으로도 멀티 채널을 충분히 소화해 낼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4채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부 울트라 레 하이 레졸루션의 i p 캠입니다 CPU는 코어 i7 기준으로 약 30% 정도. 자, 결국 그 안면 인식은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생체 인식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문, 홍채, 정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체 인식 솔루션 중에 하나로 안면, 얼굴 인식이 있는데요. 그 어떤 다른 생체 인식 솔루션보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AI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AI가 이제는 그 AI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하드웨어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인식이 사용되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 시큐리티가 있을 것이고요. 도어 억세스 컨트롤을 비롯한 많은 CCTV IP캠을 통한 시큐리티 시스템 안에서 AI가 얼굴 인식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스마트 리테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키오스크 등에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또남 얼마나 많은 어떤 비율의 여성과 남성이 왔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어떤 연령대 소비자들이 방문을 했는지가 다 트래킹이 가능하고요 퍼블릭 세이프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많은 경찰, 실제로 대만에서는 경찰청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그 경찰서나 공공기관에서도 인증의 한 방식으로서 얼굴 인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있을 것입니다. 또한 뭐 스마트 뱅킹은 여러 번표현 했는데 이제 얼굴을 통해서 인, 얼굴을 통한 인증으로 그 스마트 뱅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버랭크는 20년이 넘는 회사이고 소프트웨어만 한 회사입니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탑 클래스 수준에 이미 존재 도달해 있고 얼굴 인식 솔루션 또한 보여드린 것처럼 리스트 상의 최상위 랭킹에 되어 있으며 어드밴텍과는 전략적 어드밴텍 인텔 등과 전략적 파트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품의 퍼포먼스, 그리고 제품의 기능들을 개선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어드벤텍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드벤텍과 지속적으로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 AI, 그리고 IoT 분야에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